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열두번째 러블레터 어, 한국어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구요. 영어 제목은 오늘은 문장이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With g h t he brought it on himself. With g h t he brought it on himself. 자, 이 설명은 조금 더 조금 후에 드리고요, 어 한번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씩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예, 남자 목소리도 세 번.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네, 일단 발음을 잠깐 보면, 여기 일단 thought, thought, think의 과거 잖아요.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thought, 이렇게 턱을 내리면서 thought, thought, 거의 막 어떻게 말해, 막 thought, thought 이런 발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발음인데, 턱을 내리면서 좀 연습을 해야겠고요 th는 뭐번데기 발음 아시죠? he brought, brought, 이것도 b r u t 트, 또 트, 이렇게 앞에서 오라고 되기보다는 얘들이 약간 턱을 내리는 소리가 나오죠? b r a d b 이렇게. 턱을 좀 내리면서 해보시고요. 연음이 되니까, brought it on himself, brought it on himself. 이렇게 약간 굴러가는, 어,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일단 발음이 좀 편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일단은 brought, 여자 목소리좀 그랬죠. Brought it, on, brought it on himself. 이렇게 딱딱 끊어서라도 일단 연습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without, 우리가 생각했었다. he brought it on. bring something on someone. bring something on someone. 이것이 어, 뭔가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brought it on himself가 그가 희는 여기서 항상 신의 아들 예수님이었죠. 예수께서 어,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했다. 여기 잇은 어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어, 그런 가장 억울한 죽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이 조금 더 외워보려고 했는데 바로 뒤에는 지금 But it was our sins that crushed him. But it was our sins that crushed him. 그분을 crush가 완전히 으깨는 거, 박살내는 거, destroy, 막 break into pieces, 막 박살내는 거거든요. 정말 좀 사람이 뒤에 오면 정말 잔인한 뜻이에요. 예. 잔인하게 막 압살하고 이렇게 죽이, 그를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것은 우리의 죄들이었다. 이것이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가면 조금 길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짧게,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요거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신의 아들의 죽음이,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뭐, 반역죄로,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죄목을 씌웠잖아요. 예, 영어로 약간, <웃음> 그런 framed라고 하죠. 약간 이런 framed, 이런 미드 같은데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의 액자란 뜻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설계를 한 거예요. 예. 거기다 딱 해서 이제 예수님을 억울하게 이제 죽이는 모양새였는데, 어, 그러니, 뭐 그들은 그랬고, 또 사람들도, 아, 뭐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선동했으니까, 또는 자기가 정말 신의 아들도 아니면서 신을 모독했으니까, 이렇게 다 자기 합류화를 하고, 그 어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실제는 우리의 죄가 여러분 뭐 이디스텟 강조영법 이런 거 종합영어 공부하셨던 저의 세대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어 그를 사실은 어 파괴시켜 버린 것이었다. 뭐 이렇게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은, 뭐, 우리가 지금 더 메시지하고, cv를 계속 제가 조금씩 이렇게, 어, 더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거로 약간 에디팅 해가지고, 예, 뭐, 뜻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어, cv는 이렇게 나옵니다. We thought his suffering was punishment from God. 우리는 생각했다. His suffering, 그의 고난이 was punishment. Punishment, punishment. 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라고 생각했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아까 he brought it on himself. 약간 의미가 상통하고요. 뒤에는 he was wounded and crushed because of, our, because of our sins.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가 wounded라는 게 이제 상했다. 어떤 이런 부상을 입었다. 어 그리고 crushed.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분이 심하게 이렇게 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어떤 자기가 잘못해서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 억울하다는 단어또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열 번째 러블레트에서는 거절감 열한 번째에서는 낮은 자존감 우리가 어, 정말 안고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부딪혀야 하는 그런 정말 힘든 감정들에서 다었는데또 억울함이라는 게또 있죠. 억울하다. 정확히 영어에 매치되는 영어 단어가 없다고 해요. 예, 영어는 이런 감정표현보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어떤 예수는 성경에 보면 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정녀 출생, 어떤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안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걸 고민했던 적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신비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고 인간은 경험한 것들을 사실은 믿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단정을 짓고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신비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이제 믿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어, 이 가장 억울한 죽음의 배경을 알면 할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예. 어 이렇게 가장 억울하게 이 신의 아들이 죽어야만 정말 신을에게 등을 던, 등을 돌린 우리 turn once back on God, turn our we turned our backs on God 이런 표현 지난 러블레토에서 했었죠 인간의 많이 등을 돌려버린 인간의 많은 죄들이 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신비인 것 같아요. 예. 우리를 신이 원래 만들었던 목적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신이 이 시간 속으로 또는 이 공간 속으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뭐 성지 순례라고 하죠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어, 당신은또 제가 부족하지만 뭐 통역도 하면서 한. 열흘 정도인가?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 졸단이라고 하죠, 영어로. 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어떤 지형이라든지, 지그래피 이런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신이 왜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러죠? 어, 오늘 간만에 낮지 하는데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실력이 부족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지 않고, 이렇게 황무한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어, w i l d e n e s s 라고 하잖아요, w i l d e n e s s 예, 어떤 광야 같은, 또는 desert, 사막이 정말 너무 많고 이런 데를 왜 선택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가장 볼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또 신의 아들이 여러분, 인간의 아기로 태어난 곳이 말고유잖아요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깊이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떤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로마의 정말 황제의 아들로 왜올수 없었겠어요. 전능한 신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예. 이미 많이 생각,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혹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들으신다면 어, 굉장히 감동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저는 이사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야,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 한국은 천국이구나. 한국은 산도 많고, 그래도 강도 많고, 비옥한 땅이, 그래도 좀 찾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휴, 그게 진짜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황무한, 황무한 땅이에요. 황무하다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예. 어, 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어떤 대학원생, 친구가 시간을 뚫고라고 위 러브라는 밴드인가요 팀의 곡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뭐 특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 노래가 굉장히 명곡이더라고요. 예, 저는 천양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실 가사도 많이 보고 멜로디도 좋아야 되고 은근 패키합니다. 패키라는 게 여러분 P-I-C-K-Y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패기합니다 예. 아, <웃음> 근데 곡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곡하고 또 우리 고등부 고등학생인 제 조카 또 같은 교회 다니는 뭐 제이어스라는 굉장히 정말 좋은 어떤 팀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찬양팀 제이어스 십자가라는 그 찬양하고 제가 요번주 중에 또 우리 어 크리스천들이 고난주간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서 그두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예. 오늘도 뭐 운동하러 가거나 출근하는 길에 계속 들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뭐 이런 고난 주간 부흥회가 있는데 참석을 못 하고 있고 내일 지금 저녁에 이제 또참 신기하게도 수업이 어떤 양해를 받아서 내일 저녁 하루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 어쨌든 그 곡들을 예, 굉장히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다면 강추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We Love의 시간을 뚫고 그리고 제이어스의 십자가 예. Two, thumbs up. 예. Two Thumbs Up Two Thumbs Up Two Thumbs Up 엄지손가락 두개 강추한다는 거죠. 예. 이따 밑에 적어드릴게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찬양곡은 Above All이라는 곡이에요. 예. Above All 이게 약간 무엇보다도 가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도 한번 아, 이 정도면 더 발전될 게 없다. 이 정도면 나의 어떤 한계다. 이럴 때 여기다가 살짝 한번 올려 볼게요. 여러분의 반응도 한번 보고 예. 음. 여러분이 때려쳐라 그러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 가사 중에서 정말 제가 가장 터치가 있는 가사 부분은 그러니까 영어 찬양 이 원곡이잖아요. You liv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 앞부분, you live to die 여기가 사실은 저는 부를 때마다 터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동사 앞에 die가 여러분 죽다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to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여러분 90%가 미래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어떤 신의 아들 예수를 어, 지칭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약간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예, 죽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것도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죽었다기보다는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왼수 같은 예, 등을 돌려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그 정말 개죽음을 예, 제가 개 죽음이라는 표현, 을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 어떤 신을 모독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이해해 주시고,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아깝다는 거죠. 예. 어, 영어로, what a waste, what a waste. 예. 그게 신이 그렇게 소비될 정도로, 낭비될 정도로 신의 죽음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예, 오늘 말씀이, 사람들은 we thought, peopl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자신이 자초한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분은 사실은 어, 우리 어,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웃음> 억울한 미션을 미션 컴플리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예, 어 그게 그 죽음이 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결정이었고 정말 절정이요, 클라이맥스이고. 어떤, 그것이 어떤 이행, 약속을 이행한 것이고, 예. 물론 신은 죽음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죠. 예, 부활. 또 우리 일요일날 부활절이잖아요. 저도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또 성가대원, 오래간만에 하는데,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상당히 저는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인조이란 표현이 좋은 쪽으로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옛날에 맨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가대할 때는 사실 당연하게 생각해서, I took it for granted. took it for granted가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억지로 한 적도 솔직히 있었는데 간만에 진짜 하니까 되게 새롭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만간 하게 될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정말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s예요. 여러분 너무 핵심 문장이에요. 이거 암기할 예정인데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다시 한번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어 이것이 어떤 어 어떤 그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예그 정말 싹 쓸어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인간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침배 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았는데 그 마음 속에 아 내가 이거를 묵묵히 참으면 정말 앞으로 그큰 기쁨이 기쁨을 정말 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이들이 이들과 함께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소중한. 그런 성경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아마 조만간 빠르실 래에 저거를 구호체, 현대 구호체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외우도록 할게요. 어, 그,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아이제이 53죠? 아이제이아 53, 고난장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예언한 거기에 4절, 5절의 부분, 4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그 인간들을 어떤 양에 비유합니다. 양떼. 예. 그리고 신의 아들 예수를 어린 양, 영어로 하면 a lamb, lamb, l-a-m-b, a lamb, lamb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에는 어떤 예수님을 지칭할 때 lamb of god, 신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A Lamb of God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의 가사에도 Lamb of God이라는 게 후렴구에 나오는데 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그 어린 양이 어떤 제물, 재물, 제사의 제물로 굉장히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받쳐지고 어떤 귀한 예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인류의 많은 죄를 정말 대신해서 어떤 받쳐지는 sacrifice, 어떤 희생으로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어, 그렇게 십자가에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 놀라운 비유입니다. And 그래서 굉장히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영어성경 보면 은 어, He was silent like a lamb being led to the butcher. 다시 한번 He was silent like a lamb being led to the butcher. 그니까 되게 silent 가 여러분 쥐죽은 듯한 거예요. quiet. 이거는 약간 좀 시끌시끌한 건데 silent은 정말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 Like a lamb. 어린 양처럼 being led to the butcher. 부처는 여러분 정육점이 부처잖아요. 정육점. 예. 그니까 도살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도살장에 가면 도축당하는 그 어떤 가축들, 짐승들이 자신들이 죽을 거를 알고,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정말, 꼼짝도 못 한다고 하죠. 뭐, 오줌을 지린다고 그러고,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예. 어,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정말, 어, 어벤져스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뭐, Thanos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뭐, 헐크를 뭐, 집에 무슨 뭐 애완동물을 키우고 뭐 이런 황당한 거를 제가 스치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런 타노, 타노스라는데 영어발음이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진짜 신이 있다면 세상을 창조한 뭐 타노스가 뭐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예. 정말 발톱에 때만도 못할 것 같은데 어, 저였으면 되게 호통을 치고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너희 대신에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그 지금 그 표정이 뭐야? 그 태도가 뭐야? 그 말투가 뭐야? 너희들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약간 템퍼가 있어요. 영어로 템퍼가 약간 어, 욱하는 기질이 약간 성질이 있는데 예. He didn't say a word. 영상에서 보면 He didn't say a word.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He didn't say a word가 silent 이잖아요, silent. 예. 어, 오히려, 어, 인간들 용서해달라고. 이들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무엇을 뭐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예. They don't know. They have no idea what they are doing.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정말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후사정을 다 우리가 어떤 문맥을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 이것이 제가 정말 영원히 좀 팔로우하고 예, 사랑하기로 결정한 어떤 신의 클래스예요. 예,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이 정도로 patient하고 이 정도로 understanding, 이해심이 있고 어, 또 굉장히 치밀하시죠 예, 굉장히 우리 치밀한 사람은 detail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detail person. 예, detail got이에요. 진짜 디테일에 강한. 자연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이런 거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어떤 예술 작품이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누군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죽게 하는 그런 미친 신을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들었어요. 저는. 예. 그런데 그죄 없는 흠 없는 그 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신과 영원히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어... 분도 그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었어요. 인간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우리가 잃어버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양떼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그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한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있죠? 4절에, 어, 4절에 그분이 스스로 죽음, 그 죽음을 자초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여자 거부터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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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 목소리, 이렇게 굴리고 이런 것이 지금 발음 연습이 많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그냥 하세요. 여러분.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이렇게라도, 여러분 일단 해보세요.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We thought it on himself. 죄송해요.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 We thought he brought it on himsel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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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의 죄들이 그를, 어, 파괴시켜 버린 것이었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들 때문에, 어, 오후에 수업을 하고 저녁에 교회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모임을 참석할 것 같아서 아마 못하지 않을까. 뭐 하게 되면은 뭐 하는 것이고요. 혹시, 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Please understand my situation. Thank you for listening.